안녕하십니까. 2022년 보험 콘텐츠 공모전 가이드 영상을 토대로 저도 제26회 보험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만든 영상 함께 보실까요? 부산에 위치한 충원탑은 1948년 이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애국점들 장동들의 영령을 모시고 있는 성시로운 유령탑입니다. 부산의 다른 지역 멀리서도 보이는 충원탑도 있지만 숨겨진 곳의 작은 이야기가 궁금해서 자료를 검색하던 중 학도병에 관한 기록이 있다고 해서 김해로 향했습니다. 김해 외동에 위치한 김해 생명과 고등학교는 당시에는 김해농업중학교와 김해농업고등학교가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입구에 들었으면 이곳의 상징탑인 시계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계탑 오른편에는 2008년 10월 1일에 세워진 학도위영병 참전기념비가 있습니다. 학도위영병이란 보통 학도병으로 불렸으며 6.25 한국전쟁 당시 전장으로 달려가 전투에 참가한 학생들을 말합니다. 학도병 기념탑 뒷변에는 학생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김해 청년 학도병만 200여명 그중 김해 농업중학교에서만 80여명이 참전하였고 참전용사로 인정받은 전사자는 3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라의 유기가 목전에 있을 때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했던 학도병들은그 당시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은 바뀌었지만저 시계탑은 그 시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또 떠나보냈을까요? 함께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학우들과 전장에서 연필 대신 총을 들고 뛰어야 했던 그때 그 당시의 기억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참혹한 전쟁터 이유도 모르채 어린 나이에 동원되어야 했던 도경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들은 지금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학교 입구 쪽에 진적 몇 구라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참을 알고 실행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죠요 참됨을 많이 쌓고 힘쓰기를 오래한다. 학문의 전당에서 꾸준히 성실히 공부하는 라 뜻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저의 제26회 보험콘텐츠 공모전 참가 영상 잘 보셨을까요? 제26회 보험 콘텐츠 공모전은 보험콘텐츠 공모전은 보험콘텐츠.kr에서 공모전 응모 부분을 클릭하셔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